이게 한네 달, 한, 한 세네 시간 지났어요, 이때가. 어. 지금 이때가. 지금 한몇 분밖에 안 지났는데. 어? 아, 두 시간밖에 안 됐다고? 이거 이제 불하다. 거짓말. 어, 이거 불하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딥시다이버입니다. 안녕하세요, 해특수 저동표입니다 드디어 이제 헬리크첫 번째 편이 곧 있으면 최초 공개가 시작됩니다. 어, 최초 공개되기 전부터 지금 들어와 있는데, 많이 긴장이 돼요. 왜냐면 아 저희가 진짜 고생을 나름 많이 했는데 오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저희가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 이게 아 저희뿐만이 아니죠. 사실 진짜 제작진 분들 또 이근 형님들 그리고 뭐 교육생 교관님들 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보이지 않게 오늘 나올지 모르겠지만 메디컬 팀이랑 또 작전 지원대. 작전지대, 작지대라고 그러죠. 작지대랑 또 뭐, 그 밖에도 진짜 도움을 주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이 작품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영상이 시작되기 앞서서 이렇게 아름다운 스튜디오 협찬해주신 JB 스튜디오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나 이렇게 진짜 기다려서 본거 진짜 가짜 사나이 이후로 처음이다. 진짜. 오. 또 저희가 출연해서 그렇지 않겠어 어, 그러네. 네. 우리 출연했구나. 네. 아, 그래. 샌드 네. 출연했었어. 깜빡했어. 와, 입장샷부터 그냥. 오오오. 아, 막 벌써부터 상처들이 아픈데. 아, 그러니까. 실제 시뮬레이션의 어, 축소판으로 예. 어. D1 아. 와... 음... 아 하루 전날에... 음. 아 이렇게 다 해놓으셨구나, 이렇게 다 해놓으셨구나. 아. 아 그래... d 어. d a y SHIT 오마이갓 oh 오... 어, 오... 맨 앞에... 너네. 저네요... 오, 홍보네... 어. 맨 앞에 저네요... 어. 터미널에서 만나 가지고 참 예. 첫인사를 나눴지. 그러니까. 예. 이때 저 교관님 저보다 커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 솔직히 예. 교관님 네. 보고, 네. 보고. 네. 네. 네. 아. 이름을 하나씩 그렇지. 다 소개를 해 주네요. 응. 응. 그래 응. 마크. 응. 아, 진짜 하고 싶님님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뽑을 줄 몰랐는데 한 네. 난 18명에서 한 12명 살줄 알았는데 네. 18명이나 뽑으셨더라고전가짜사아이 원인원에 맞춰서 어. 뽑을 줄알았어 이때 뛰는 이유가 난 사실 바로 시작될 줄 알았어 뭔가 좀. 긴, 긴급하게 네. 그래서 어. 어. 되게 스무스하게 시작하길래 <웃음> 떨렸지. 아, 이 진짜 떨렸는데. 네. 경민이 봐봐, 첫째. 안에 들어가서 보다 긴장돼 지금. 나 한복 중에 뭔가 터질 줄 알고 막막신고랬거든 예. 아, 안에 카메라가 있었네. 와. 혼자다. 아, 맞네, 탈의실을 따로 줬잖아요.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아, 맞네. 오. <웃음> 어, 여기, 제, 저는 이때 음. 늦게 나오면 얼차로 받을 줄 알고, <웃음> 보시면은, 아까 제일 먼저 옷 입고 <웃음> 있던 게저거을 아. <웃음> 너 나도 막 급해가지고 옆에 빨리, 빨리 입어봐. 약간 네. 아, 우선 빨리 입고 오빠. 네. 아, 성훈이 형이 이렇게 어. 또 도와주시고, 경민이가 또 벨트를 못차더라고 음. 아, 아, 이때가 한 정오쯤 됐습니다. 예, 네, 2 2 시쯤. 네. 어. 아, 제이크 아, 교관님 아, 처음에 태어나면서 아. 보고 난 솔직히 좋댔다 생각. 예, 저도. 음. 이거 약간 분위기 안 좋은데. 아. 오아어 아. 벌써 느낌이 이상합니다. 어. 근데 가짜 사나이랑 좀 다르게 등장했잖아. 예. 왔어. 어 부드럽게. <웃음> 여러분들의 결대전입니다. 일, 일, 생, 팔명 아심한 경인을 뚫고 이렇게 선발됐어요. 음천명 넘게 전 예. c r o s i t 코치 해빙대 주주 색대 소시. 그 모병 장기 출신 이소리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었습니다 현직 배우 그리고 백수까지 난 없네 여러분들 공통점 형님 워낙 유명하시니까 깍두기 같다 이 상대를 이겨내고 싶다 서로 빠진 장기 상대를 고치고 싶다 나기 인생에 의미를 찾고 있다 뭐지 기분 잘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다쓰레는못한다 내가 약하도 생각하면 아무 때나 꼭기할신대이쌤 자질로. 김쌤 형교육생 기준. 대선! 양팔 경격으로나와니 네. 선 기준이 움직이다. 전선한 시간 으로 대답은 아니다 알겠나? 아! 누군가? 뭐? 대 야, 태형입니다. 수술 벗기 안 나와? 대형 태형입다 이때부터 입수법이 또다시 생기죠 아 그래요? 이리 이리로 네. 들어가 아! 쳐가지고 이로쳐 나와, 알겠어? 아! 입수! 입수! 명현이제 예, 유명현 교수입 아,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아, 이리로 됐습니다 아! 7번! 3, 2, 아 이게 이장면인가 설마? 이게 난이 뒤로부터 들어갔어 이러면 안 됐었는데 오. 아, 아 이거구나 유명한 티저 장면 아 진짜 못한 차가 나 뒤질 뻔 했다 진짜 돼, 안다. 다시, 다시 오 진짜 이 군대 형님 리얼이었습니다 진짜. 리얼 이 여기서부터 들어갔어도 되는데 형님 이렇게 솔직히 아. 숨안 막혔습니까? 난숨하나안 막혔어 어. 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길었어 이빠 길이가 아. 누군가요? 저놈편아전놈편네요다이빙하 <웃음> <전용편이에요. 웃음> 아, 잘한다 는데아 아니네 다이빙하십시 다시 이제 됐어 예 이겼습니다 이빙 음, 이게 그럼 처음 가면 이렇게 돼 아. 숨을 못 참는 게 아니라 구멍을 찾기 힘들어 네. 아. 이게 또 약간 물 공포심을 음.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공포도 있는데, 폐소공포증이 일어날 거야. 아,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음, 앞이 안 보이고, 이게, 이게 틀이 작잖아, 그리고 빠가. <놀라> 훈련은 남자, 여자, 두분 없이 걱하게겠죠 동기입니다. 이 wipes**. 에이, 아, 슬슬 기억이 새라난다서클려 속구려. 속구려, 속구려. 리구 없어 빨리 속 해! 아. 누가 아. 오죠, 오죠, 오죠. 빨리 구려다구려 속구려. 속구려, 속려 속구려, 속구려. 속구려, 속구려. 속구려, 속구려. 속려올려 속구려, 려 속구려. 려속 장난 철교 이게 지금 보니까 첫판이 아니고 계속 실패하다가 좀뒤편인 같은데? 네. 네. 아, 아, 리니다에이 아, 이때 임유리가 어, 리딩했지. 리딩했어. 아, 진짜 잘해줬거 아. 내려가이 아. 자, 이거 네명이병네딱명 쓰러지면 전체가 다 쓰러져. 알겠어? 그래서 팀 자, 자, 이한 명씩 진 시작해 보만 시작해 보고만, 시작해 보고만, 시작해 보고만, 시작해 보고고만 시작해 보고만, 시작해 보고만, 시작해 보고만, 시작해 보고만, 시작해 보고작 확신보이 어, 예, 크로스핏 코치. 어. 이때 형님하고 저랑 같은 조지 않았습니까? 어, 다행이다. 어 <웃음> 아, 로건 교관님. 음. 이때 어. 인유리가 나오죠. 어. 팀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짰어도 좀더 수월했을 텐데 여기뭐 그게 되나 그게그 아, 아 하나, 그래도 음. 그나마 음. 저희 3조가. 난 괜찮았지. 네, 팀워크가 팀워크.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영상에서는 2, 3분인데, 네. 한두 시간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네. 편집 시점을 보니까. 실제로 아. 목공 목봉, 목봉 체조로한 3시간 정도 했습니다. 음. 3시간. 3시간? 어. 네. 어. 전환근이 터질 뻔했어요. 그니까. 네, 오늘은 몸 마치면 사람들이 죽 거야. 알겠어. 아 이게 개수. 예. 어, 우리 개수에 관련지 예. 네. 그 개수 네, 체크를 하고 음. 그거에 인원 도달하지 못하면. 오호를잘 기억해요. 야시겠죠 형사 아, 시 네. 어디야? 왼쪽 워크입니다. 왼쪽 워크입니다. 왼쪽 어, 워크입니다. 확실한. 뭐, 확실한데. 우리 붙어 있었네. 어? 기억도 안 나는데. 왜 틀렸어? 예, 제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번호가 헷갈렸는데. 어이구. 아 로건 교관님. 아이 <웃음> 저희 특수색에서 배운 건 이겁니다. <웃음> <웃음> 그냥 그래 딱그거것 같더라. 와 어. 이거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이게 어려웠어 이게 이게 목발이 미끄러워가지고 이야 네. <목소리> 여기서 또 이게 <목소리> 앞발이 <목소리> 저희조가 파이팅이 좋았습니다 아, 파이팅은 좋았지. <목소리> 지아의 지혜인이 음. 그 영국에서 했던 아. 이근데이 님이 했던 프로그램에 아. 나왔던 그 여자 이름이야? <웃음> 잘은 모르겠습니다 음. 음. 모르면 잘하면 나을 거야 영화도 있다던데 음. 어, 맞습니까 허가 아. 많이 하셨네 어. <웃음> 아, <웃음> 저희 석기 선배님 많이 힘드시니까 다리가 좀 저때 아직도 기억난다. 어. 저 비싼 거니까. 어, 소중한 내 종. 마이 벨. 이때 아마 저도 있었을 겁니다. 아 진짜? 여기 있습니 여기 있네. 예. 이거, 좀, 이거 엄청 무거웠잖아. 무거웠는데 어. 뭐 비싼 말했어? 종이라니까. 어. 어, 어. <웃음> 이래서 힘들었구나. 공피 아, 없어가지고. 뭐야 뭐야 뭐야. 아 이거 무게 무너졌다 단격.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조밖에 못했다 아. 보니까 다른 조를 보질 못했는데. 근데 이거 안다안 돼. 이거 다안 됐어. 다들 뭐 다섯 명밖에 없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 이렇게 앞에서 무너져버리면. 음. 어, 여기서 입술을 시킨다고? 4명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와. 와, 전 저희 조여서 아. 다행입니다. 3조여서. 와. 참고로 이게 진짜 봉이 꽤 무거웠습니다. 진짜. 한 4명은 진짜 들기 힘들어요. 6명 은 괜찮은데. 무게도 무게인데, 키가 다 맞다고 생각하니까, 안 돼. 다 틀렸어. 다안 맞은, 안 맞아가지고. 알겠어? 겠지나 이거 좀, 수 있어! 할수다 경고! 경고! 경고! 코어 진짜 완전. 와운동 공동... 재밌었지. 음. 습다 아! 아! 주목해 그 시간으 서로 도착거알겠 아! 아! 아! 아! 지금 약알겠어 지금 몇분 지난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네달한세 한 시간 지났어요 이때가. 어 지금 이때가 지금 한몇 분밖에 안 지났는데 어아두 시간밖에 안 됐다고 이거 이제 불하다 거짓말. 어 이거 불하다. 어. 더 됐습니다 어. 여러분. 어. 제가 보기에는 최소 3 시간 은 됐어. 아. 어. 왜냐면 실에 쳐보셔도 되는 게 있으니까 예. 아. 어. 이때 은교 누나 고비가 한번 왔던 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제가 아마 모자 챙기고 아. 뒤에 아. 누굽니까? 아. 아니구나 그리또그 물이 흙탕물 이 돼가지고 아. 여러분 이게 아. 보시는 건 쉽지만 직접 하시면 아. 진짜 어렵습니다 이런 거다 모든 게다 왜왜 도와주세요. 호이어어아 갑자기 부서졌어. 복해야 돼. 이거 출동 아니잖아. 이게 아요지야아한얼수 있어? 음. 아. 왜냐면 최초 여자 공용 음. 특수부대 교육을 받는 거니까요. 한국에서는. 그래. 가 약간 좀... 아... 정신이 좀... 나가셨네 죽을 것다 자기 머릿 속에 있어 왜냐... 눈빛을 보면 들어가. 좀 보입니다 음. 이게 좀... 자 조교로 근무했을 때딱 보는 그게 있는데 이 맞네 공포증 있는 아, 것 같습니다. 아, 아. 이게 여러분들 바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그냥 쭉 지나갈 수 있는 게아니요이 몸을 머리를 막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네. 도잘 하셨는데. 아 이게 여러, 아 여러 번 하셨구나. 나오지 마 정면에서 숨참마 뭐가 걱정이야? 죽을 것들 이것도 못자면땅거 어떻게 하겠어이겨내아 눈물 날려. 그러면 지금, 형 지금 뭐 할까? 들어가 봐. 이승이호 입술 힘내자. 아. 가야지, 이형 여자한데도 지금 비집고 막 들어가야 되잖아. 얼마나 좋았습니다. 아, 네. 아 빡스다 여러분 얼마나 저거한지 알겠죠? 은교 누나 같이 이렇게 마르신 분도 들어가기 힘든 공간을 네, 계속 했었습니다 이 입수 그렇죠. 훈련을. 자기 빌이견이고 아무것도 안 했어. 이 o u soon. Don't get any of the phone. You're t h e h e r e o e o n i i t o i t g o o t i o o n o i t o n o i t o n o i t 아닌데? 아, 30, 와, 미쳤다! 와, 진짜 미쳤다! 와, 나 지금 소름돋았어. 와, 이거. 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도 미치는, 미쳤는데? 아니, 30, 좀 지났네? <웃음> 와. 와 여러분 들 일화가 진짜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저는 아그 태교생들이 나오는 것까지는 찍을 줄 알았는데 태교생 아, 그러니까. 없이 그냥 싹다 했네. 아 느낌 어땠어요? 저는 네. 좀 뭉클한 것도 있고 음. 좀 은교 누나 보면서 음. 예전에 특수색 조교로 근무했을 때 아. 그때 교육생들의 모습이 어. 좀 보였었습니다. 아, 아무튼 여러분들 뭐 말씀드리자면 뭐첨 원이 될지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진짜 이거는 사실 고통을 표현한 게 없습니다. 고통이 거의 없어요. 그게 좀 아쉬운데, 아무튼 어찌됐든 오늘 일하는 끝났으니까 어, 다음 시간에 또 이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